야지렀야야나 저거 나 진짜 하는 사람 있을까 나 진짜 아 어, 찾고 있었는데 딱 찾았다 동마이님 바로 해드릴게요 진짜 와나 바로 찾았다 나이스 나 저거 저 저분 일본팀 또는 이시국팀 혹시 원하시는 분 있나 찾고 있었는데 와 찾았다 와 다행이다 오케이 동마이님 이시국팀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좋아요,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솔직히 이시국팀을 하려면은 리버풀사건이랑 그 다음에 리버풀 사건 선수들좀 보자 리버풀사건 오케이 전범기사건 이거지 완벽한 이시국팀 한번 만들어봅시다 일단 걸어봅시다 그러면 5카짜리 하나 걸어두고 리버풀에 나비케이타 나비케이타도 싸게 싸게 그냥 이 선수 맞나요? 나비케이타? 리버풀 3억에 맞게 3카정도 사주고 나비케이타 TT 사고 날강두 라이브 어, 가격에 맞게니까, 어차피, 상관자 한, 아, 5카 정도 사주고. 5카 정도로, 사고. 돈 많이 남으니까, 이율룡 아, 그분, 그 일은? 아니지. 한국, 한국 사람은, 어, 들어가지 말고, 그냥, 네드베드는 뭐 잘못 알았어요, 네드베드. 그 다음에, 이 시국 팀, 뭐, 이 사람이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어, 5카 넣어놓고, <웃음> 사신 거원하시는거 있으면, 있음... 레드베드, 오케이. 아, 잠시만. 레드베드는 저쪽이니까, 나도 레드베드는 뭔잘문했어 아, 이뭐 센터 백 아무나 사. 어, 노슈 사건, 비호 그럼 사야지. 근데 뭐, 레드베드도 딱히상관 있나, 그게? 레드베드. 호날두만큼 쓰레기인 이유 쓰레기인 이유 좀 궁금하다 한번 보자 부회작은 관계자들 만나 협박한 것으로 오케이 쓰레기 레드베드도 사고 애는 면 tt? tt정도 tt 한 3카? 근데 가격 많이 남으니까, 하시즌1카 살까? 굳이 지금 급여도 되니까, 레드벨 사고, 하시즌은 사고. 그 다음에 일본 팀또 사고. 그냥 다 사? 어. 한번 일하고 쑥 시원하게 풀자. 날강도 후보에 놔둘 거야? 오, 신기. 그 시국 팀. 와. 이 시국 팀. 야. 내가 이런 팀을.. 와야 근데 진짜 이거 팀 너무 안좋은데? 아니 상대편이 팀이 좋은거야 뭐야 이거 팀 너무 쓰레기야 진짜 어우 팀 너무 쓰레기야 진짜 어우 비켜봐 아! 아야 이거 너무 안좋아 아니, 왜 이거 못 뺐냐? 야, 정말 이거 레드베드 뭐, 어씨, 뚫렸지? 자, 가자이 날강두! 날강두 슈팅! 그쵸? 오우! 그쵸? 야, 이거 근데 만약에 날강두 티 t 였으면은 진짜 이거 오우 한번 해볼 만했기도 했겠다 라이브... 아, 내가 라이브 왜 샀지? 라이브말고 티 t 살걸로 없다 어, 나이스. 아니지, 자야지, 이 판은. 어. 와우! 굿! 야, 역시 스티븐, 제라드. 오. 와우, 나이스. 야, 이시국 팀 치고. 야. 야, 뭐야. 날강두 넣어봐라. 아, 역시 날강두. 아무것도 못하죠? 아, 역시 날강두. 음. 날강두 어딨냐? 날강두, 상대팀 수비해줄 줄알지 공격을 못하는 날강두. 어딨누? 야, 야, 진짜 이거. 너무 웃긴다. 아. 아, 내가 이런 팀을 사용하고 있다니. 뭔가 자괴감 들면서 뭔가 재밌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진짜. 자괴감 너무 드는데, 이거. 가자, 네드베드. 날강두! 날강두! 날강두! 날강두! 어, 오케이. 오케이, 날강두. 날강두 어딨누? 날강두! 오케이, 날강두. 근데 왜 리버풀은 황희찬 놔두고 왜, 왜 미나미노인가 저 선수를 영입했지? 나트으면은 차라리 반데이크 뚫어버린 황희찬을 영입했을 것 같은데. 신기하네 황희찬 영입했으면 딱히 그 사건도 없었을거 아니야 아닌가? 야 근데 얘들아 너네 뭐 뭐하니? 와야 진짜 못막는다 패주고야 <웃음> 날강두 너왜 하는게 없어 이 자식아 어? 후보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네, 레알. 이럴 거면 주전 뛰지 마, 이 자식아. 아, 날강도 아 이럴까봐. 정말. 날강도, 아, 진짜 하는 거 없어요. 네드베드 우리나라 사람들을 협박하고. 너도 나쁜 놈이야, 임마. 네드베드 날강도! 오케이. 그냥 골프한테 패스해버리는 그 날강도. 날강두 날강두 날강두 오우 뭐하니 아 진짜 날강두 아 뭐야 크로스 왜이러 <웃음> 야팀 진짜 와아 궁금한데 아아 아, 날강두 진짜 와 너무 쓰레기야 어, 날강두로 골 한번 넣어보고 싶다 아, 근데 진짜 골도못 넣을 정도로 레알 쓰레기야. 어우. 저 날강두 쓸 바에 차라리 우리 쏜이 쓰지. 아, 뭐야. 날강두 해도 못하고 왜 피해, 그걸. 와. 팀 진짜 너무 쓰레기인데? 와.